우리가 시간론 분석할 때 9, 17, 26요세 가지 숫자가 기본 수치 이라고 했어요 기본 수치에서 파생되는 음, 그, 이 파생 숫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세 가지 숫자들을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두 요 가지 수를 합쳐 가지고 다음이 33그 다음이 얘두 가지 합쳐 가지고 42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 복합수치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을 활용해서 시간론 분석을 통해서 언제 이 추세가 끝날 건지 대충 이제 파악해보는 그러한 어, 분석 방법이 이제 시간론 분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는 26이에요. 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6을 한 사이클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사이클 어, 한 사이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주봉에서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 기존 6월달 6월달에 나왔던 이 상승파동 이 상승파동만큼이 거의 28, 28봉, 28봉인데 2 8 2 8봉 기본 수치 26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거는 딱 그렇게 맞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오차범위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뭐 최대를 5까지 보긴 하는데요 저는 한, 한 2에서 3 정도의 오차범위를 보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6에 해당되는 요 기본 수치 일대로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상승 그 다음에 조정 조정 파동으로 보는 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조정 파동이 언제쯤 끝날 건가? 근데 이 기본 수치 중에서 기본 수치 중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26에 해당되는 요 수치 일에서어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관점이 기본적이겠죠. 일단은 그쵸?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자한 사이클이 26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렇게 가다가 한 사이클 상승 상승 하나 끝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똑같이 이한 사이클 그그 그 시간대로 그대로 조정 사이클을 이때까지 주는 겁니다. 이게 이번 올해 말까지예요. 아무리 오차범위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27, 28뭐 이런 요런, 요런 줬는데 올해 말까지가 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이클이 된다고 보는 거죠. 어. 26 사이클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워낙 강한 하락파동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 아 여기도 한번 그려놓긴 해야겠다. 기본적으로 이 기본 수치, 2 6회에 해당되는 기본 수치에서는 변곡을 줄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 말, 올해 말이 끝나고 다음 내년이 시작되는 부근에서 하락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다. 어,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딱 12월 말이네요. 12월 30일 고주 어, 그 고주에서. 그 이 하락파동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거를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 어,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이 두번째 33사이클에서 이 하락파동이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요. 어, 이 주봉 구름대를 밑으로 파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 사이클이 끝난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은 하락파동이 26 여기에서 끝나려고 했으면은 이 구름대를 이탈하지 말았어야 돼요. 어, 이탈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 진핑빔 이런 것처럼 하나의 하나의 큰 반등을 준 다음에 구름대 위로 여기에서 안착을 해서 다시 반등을 줬다고 하면은 기본 수치 26에서 사이클이 끝날 수 있었겠지. 근데 구름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이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될것 같다. 그래서 저는 어, 다음 이 하락 하락 추세에 대한 사이클이 어, 33 사이클 그러니까 33주죠 어, 33봉이니까 33주 33주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수치일 중에서 33에 대한 그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33에서는 웬만한 하락 사이클은 33 사이클을 넘기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33일이고 그렇죠? 일봉에서는 33일이고 주봉에서는 33주인데 대표적으로 요겁니다 요거 진핑빔 나온 다음에 하락 추세가 강하게 이어졌어요. 근데 여기 기본 수치 33에 해당되는 지점에서부터 이 강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반등을 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일봉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주봉 사이클에서도 33 기본 수치에서는 어느 정도 강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뭐 여기서 뭐 9,000불까지 올라가 뭐 어떻게 지지고 복고뭐 어떻게 하든 일단은 주봉, 주봉 구름대 밑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9,000불이 이제는 비트의, 음,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9,000불 넘는 게. 근데 9,000불이,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9,000불이 구름대가 쭉 이어져 있죠. 얘는 앞으로 고점이 이 지점이고, 어... 이게 이제 52주 동안의 중간 값이거든요. 어, 지금으로부터 52주니까. 뭐한 요정도 길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 어, 전저점을 깨지 않고 전고점을 깨지 않고 그쵸?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대략적으로 요 그림 안에서 어, 다시 만삼천 만사천부를 ,000, 넘지 않는 이상 그쵸? 어, 이 중간값에 대한 기준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쵸? 지금 요기에서부터 최저점, 최저점과 최저점 고점의 중간값이 이 구름대니까 점점 이 저점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그쵸?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 저점에서는 얘가 이제 그 저점의 역할을 대신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구름대도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랑 여기에 대한 음. 6,000불이죠 6,000불 6,000불에서 1 4 0 0 0불 6,000불에서 1 4 0 0 0불 사이 여기 중간 지점에서 이제 가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음, 결국 핵심은 9,000불이죠. 케 k 그래서 어쨌든 하락 파동은 내년 2월달쯤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음, 마무리를 하고 다시 이제 또 다른 상승 파동, 제2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 지점 6,000불에서를 어, 조정파의 반등 지점이라고 봤을 때 그렇죠 반등 지점이라고 봤을 때 그때 우리 목표가 산정을 많이 해봤죠. 그쵸? 여기에서부터, 어, 여기, A 지점, B 지점, 어, C 지점에서부터 목표 값을 산정할 때는 여기를 이제 눌림목이라고 잡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저점을 맞추지 않고, 이제는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최저, 최대로 볼수 있는 목표 값은 24,000불이다. 24,000불. 어, 24,000불을 언제 갱신하느냐? 뭐, 기본적으로 또 이제 26 사이클로 볼수 있습니다. 26 사이클. 그럼 이제 7월달이네요. 2020년 7월달. 기본적으로 한사이클 26, 한사이클 26 또다시 한사이클 26 라고 하면은 어, 내년 7월달 어, 내년 한 3분기 정도에 내년 3분기 정도에 24,000불까지는 어, 최대 타겟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은 뭐 희박하죠. 파동이 이렇게 정직하게 그려지는 가능성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죠? 반간기하고 어, 맞물려요. 어찌 됐든 사이클 사이클 기준으로 끊어본 변곡점이 여기입니다 요지점 그래서 어, 남은 두달두달 두달 정도죠. 12월은 다 갔으니까 올해 남은 12월 말에서 한번 변곡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락 하락 사이클이 끝날 수 있는 시점이 어, 올해 말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음, 내년 2월 달까지는. 내년 2월 달까지는 구름대 밑에서 놓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쵸? 한 번에 뚫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후행스팬도 보면 은 후행스팬이 뚫고 가더라도 기준선이랑 구름대가 또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이 캔들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름대 그리고 후행스팬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여기 기준선 그리고 동시에 캔들 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기를 한 번에 뚫기에는 좀 어려워요 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1분기까지는 좀 회복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매물대를 다지는 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